방청드입니다아네 반갑습니다. 네, 저... 소시적의 약속. 소시적의 약속. 네. <웃음> 근데 이제 쉬고 하실 때 조금 더 다리를 좀더 드는 게 나아요. 다리 드실 때상체에 뒤로 가시면 안 되고 포스가 저기 있, 있잖아요. 네. 그럼 글러브를 벨트 쪽에 놔두고 네. 네. 거기서 그대로 숙여서 사인해보시면 돼요. 진짜 딱한 번뿐인 공이니까 예,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진짜 예. 아.. 하나 둘 쉬고 했던 분들 중에 제가 받았던 분들 중에 공이 제일 좋아요 와 야구를 하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야 네, 근데... 감사 음. 음. 너무 재밌었어. 그런 공중에 뭐 사진도. 네, 대리 촬영실. 우리 지금 절대 어서 오세요. 절대 기 어린이 등을 보지 마세요. 네등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근데 보지 마세요. 네. 팀 옮기고 나서 첫뭐 사인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되게 즐겁게 했고요. 이런 자리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인회를 되게 오랜만에 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정말. 계속해서 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려줘서 되게 고맙고 또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랑 던지는품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림을 너무 이제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린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고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가십 맞을 뻔 했었는데. 네. 죽을 뻔 했어요. <웃음> 진짜. 그럼 여기 어디로 왔어요? 아치죠. 네. 근데 되잘 그, 피어졌고. 네. 그 장면을 찍어 가지고 아, 진짜요? 찍었기 때문에 그 찍으면 미련도 만 하실 진짜. 진짜 죽을 뻔 했어요. 대체 안녕하세요. 평평, 아프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제발요, 땡큐 있구만